오늘은 흑산도 일주 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 둘러보는 흑산도 일주 관광버스 코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흑산도는 365일 중에 165일만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최고의 날씨입니다. 이짜년 p r a 아 e r 자 여기는 다 등단 petit e x i s t e n t i a 는 world 이 h i c h on n e t w o r 는 t a l 기도 u i t o 노래가 많이 쉽게 나왔고 다시 말해서, 기도만, 이런 도만전부도안 좋다고, 전부가 안좋자고적하고 시험이 나면, 요새 노력을 했더 이렇게 나타나고 싶은데, 모아보는 기도를 잘안 듣고, 내가 이만큼 요 세계에서 두번째 전망 좋은 화장실이야니다장나산 정상에 올라가야 12구리 도로를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가요 상당합니다. 어, <웃음> 진짜요.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안 그냥 제일한번잘보이세도이 나도 그냥 사거가장라고는거말장는야 이렇게 두려워 하지 않으딱 두려워 죽겠네. 그게 되게 이에지고이 가득한데 어이들용안이게이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답이 다리는답인다 적은 부이 있어요. 그게 인자 남자는 땅이 다까 이거 안되아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기 밑에 암석이 많이 있어요 암석을 많이 박아놨어요 누가 암석을 박아놨냐 옛날에 일본 놈들이 박아놨어요 바로 바잘 보이니까. 또시모르 다시 말하면 죄다 한또 바다도 안 오시고. 빨 깨끗해요. 오염이 안 됐어요. 기는 적절한 사람 자체를 모르고 싶어 말합니다. 마을이 집이 집필, 들가 붙은 집행이랑 분명히 다이기하 마을 이름이 집행이에요. 집이 집필. <웃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어, 어서 나시나 보시 나가다 보니까 손님들은 말이 네. 사람이 네. 된지 아는 지 몰라요. 그래야 친구가 돈이 나가고